이게 왜 나가 에이자오아이 어? 아아 어? 이 어. 아니 붐이 겟어. 붐이 겟어. 붐이 겟어. 누이겟이 겟어. 이 겟어. 이 겟어. 이이 겟어. 붐이 막지 않으면. 이순 미친놈 아니야? 아이,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어? 아하, 내, 내 때로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친아아니아니아아아아